안녕하세요, 달랏 백조 마리 쌤 반갑습니다. 베트남에서 달랏에서 살고 있는 마리 쌤입니다. Thank you, I love you. 감사합니다. Hello, 베너리카. Thank you, I love you. 베이비도? <웃음> 베이비돌 베이비돌 채널? 땡큐! I love you 베이비돌리 했네 채널 베이비돌17채널 베이비돌이 반갑습니다 땡큐 채널 링크는 h i 고요 hi 를 치시면 채널 링크가 올라가요 hi 를 치시면 됩니다 땡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페어를 드리는 이유는 아시죠? 음, 이모티콘을 많이 올리면 숨겨져서 드리는 거예요. <웃음> 아우, 목이 뭐 <왜> 계속 잠기지. <웃음> 누구신가, 어디선가. 어디선가 누군가의 베로니카 아사노 땡큐 또 베이비돌 땡큐 살라마 땡큐 살라마 소설 채널 티비 님 어서 오세요. 아, 제가 오늘 웃을지 안 웃을지 알수 있을까요? 아.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웃을까요? 가요? 가연? 아, 스패너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모티콘을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러면 한네개 정도만 써도 이게 숨겨져요. 자기 채, 채널이나 아니면 하트를 날렸는데 왜 숨겨지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스패너를 드리면 하트를 올려도 괜찮습니다. 뭐 매니저 하라고 드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트도 날리시고 하시면 이제 숨겨지지 않으라고 드리는 겁니다. 차단도 막을 수 있고요. 땡큐 헬로우 나이치 미츠 나이치 미츠 땡큐 에델 알로 e t you. n 땡큐 에델 o 알레카 에델 o 알레카 땡큐 k 알러 u 알 d e l 레카 알레카 알레카 알레카 알 a 반갑습니다 나이치미츠 음, 쑥티비 알러뷰 러브러브마켓 <웃음> 쑥티비 메가메가 메가 러브러브마켓 <웃음> 땡큐 소설채널님 반갑습니다 알러뷰 땡큐 제가 그렇게 재미있는 방송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웃어서 그런 거죠. 그냥 웃어서 그런 거예요. 음, 필리핀 친구도 있고 또뭐 여러 군데서 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또 어느 지역 그 나라를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또 삐져요. <웃음> 삐진답니다. 노에 a 마스티 땡큐 I love you 아 이제 애웠어요 노에 a 마스티 땡큐 제가 이렇게 자주 얼굴을 뵈야 여러분들을 애울 수가 있어요 그냥 영상만 가서 봐서는 애우기가 어렵,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방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애우기가 좀, 또 빨라져요 좀 그래서 실방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울적하거나 <웃음> 뭐 우울하고 싶지 않은데 괜히 마음이 깔아앉아서 그런다거나 <웃음> 그러면 여러분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실방을 제가 하는 거예요. 식사들은 하셨죠? 야니 투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알라어 마켓. 숲 t v 여러분, 마켓, I love you, thank you. 사랑합니다. 제가, 야, 니튜브님 밤새 돌려드렸어요. 아, 고구마 드셨어요. 저는 아침만 먹었고요. 지금은 커피 한 잔. 음, 또, 터키, 헬로우 터키, 헬로우 터키, thank you. 오라버니, 어서오세요. 오빠. 터키오빠 터키오빠 어서오세요 터키오빠 어서오세요 I love you 땡큐 you. 터키오빠입니다 어제 방송을 봤어요 오빠 오빠 터키오빠에 터키오빠 터키에 사시는 터키 분이십니다 <웃음> 터키 제가 어저께 터키 말을 배우다가 또 까먹었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금방 까먹는다고 <웃음>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오늘 예우죠 그럼 다음날 까먹어요 그래서 자주자주 자주 이렇게 들여다보고 해야지 알 수가 있어요 <웃음> 터키 인사 한말 음 터키 인사말이 아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다시 쳐다봐야 될것 같아요 <웃음> 어제 터키 하나 배웠는데 까먹었습니다 <웃음> 메르히바 메르히바 헬로 터키 오빠 어, 메르히바 <웃음> 이게 또 남자가 인사할때하고 여자가 인사할때하고 또 틀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메르 히바 <웃음> 아, 진짜 까먹었어요 <웃음> 아, 메르 히바 맞나요? 터키 오빠 맞나요? 메르 히바 맞으면 오케이 해주세요 <웃음> 터키 오빠. <웃음> 어또 아까 올라간 친구들은 필리핀 친구들 같아요. 음, 카머스타. 카머스타 맞나요? 카머스타, 카머스타, 카머스타. 그날그날 잊어먹습니다 그날 애우는거 요즘에 조금 힘들어요 <웃음> 메르이바메르이바이바이바 메르 오라버니 맞나요 오빠 <웃음> 음. 그 필리핀은 오후잖아요. 그러면은 마간당 핫분, <웃음> 마간당 핫분, 마간당 핫분 뽑. 그러면 좋은이 붙는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Thank you, I love you. Athena, yes I'm o k a Thank you, I love you. Mega, mega, 너무너무. 너무. <웃음> <웃음> 네, 제 방에 요즘에 그 글로벌 시대라서 제가 외국을 많이 돌아다닙니다. 미국도 갔다오고, 뭐 터키도 갔다오고, 필리핀 갔다오고, 저 이탈리아도 갔다오고요. <웃음> 이탈리아 친구가 있는데 기염둥이 있어요. MJ푸스라고 기염둥이 <웃음> 여자 동생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웃음> MJ 이스가있고요 <웃음> 아. 초비님 어서오세요 알러비 마켓 또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메르 히바 터키 인사 말이에요 메르 히바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라요 메르 히바 하나씩 외우면 좋지 않을까요 또 여기 계신 분은 지금 따갈러로 로안 되기 때문에 어딘지는 안 나와서 어, 애들 알레다 제가 어 구독자가 많아서 찾기가 힘들어요 실방도 여러 군데면 은 어디를 들어갈지를 몰라요 <웃음> 마간당 합분 아 필리핀이란 가정하에 마간당 합분뽑 또메르히리 저기 터키오빠 열심히 웃어주세요 터키오빠 터키오빠 열심히 웃어주세요 그리고 초비님 어 초비님까지 빵을 날리지 마세요 빵빵해니까요 초비님까지 빵을 날르면 제가 빵빵해집니다 얼굴이 그러다네도 빵빵한데 나중에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못 보여드려요. <웃음> 어, 터키오빠 하이를 하세요. 하이를 치세요. 터키오빠 하이를 치시면 링크가 올라갑니다. <웃음> 터키오빠 터키 헬로 터키오빠 <웃음> 아테나 예샤. 아테나 예샤. 하이 를 치세요. 하이. <웃음> 터키오빠. <웃음> 음, <옷. 웃음> 어. 컨츄리 농장. 컨츄리. 컨츄리. 마이프렌즈. 땡큐. 알러뷰. 메가메가 러브러블. <웃음> 쑥TV, 슈퍼, 메가, 메가, 러브, 러브. <웃음> Thank y o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아, 바비의 노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바비의 노트님. 반갑습니다. I love y o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모든 분들의 행운을 빕니다. <웃음> 음! 땡큐! <웃음> 어, 자주 봐야지 얼굴을 익힙니다. 자주 봐야... 홍대렐라 탁구님 밤새도록 탁구를 치십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알러뷰 쑥티비 알러뷰마켓입니다. 아정선달원예가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하이를 치시면 채널 링크가 올라갑니다 땡큐 바비노트님 땡큐 제가 이렇게 실망하면서 뭐 어, 여러 나라의 언어를 하나씩 그냥 배워보기도 하고 그냥 웃음코드가 그런거에서 터지기도 하고요뭐 가끔 모르시는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웃음> 저요 하시면 됩니다 뭐를 물어보실지 가끔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만 가르쳐 드립니다 모르는걸 가르쳐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음 제가 이제 뭐 4년이라면 4년이고 뭐만 2년이라면 2년이에요. 쉬는 시간도 있었고 몸이 아파서 쉬는 시간도 있었고 그냥 모든 거를 내려놓고 싶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음 그냥 아 집안에 그냥 가만 있었던 적도 있고요. 뭐 지금도 밖에 나가는 거는 조금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게 힘듭니다 밖에 나가면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막 그래요 한달에 한 한번 한 나가요 한달에 한번 머리 아프고 막 그래요 유튜브 4년입니다 2018년부터 했어요 유튜브 4년 땡큐 음, 채널 링크를 올리면 제가 음, 구독이 안돼 있으면 구독을 해드립니다. 아, 좋아요 눌렀고요. 알림, 알림은 저기로 들어가야지. 잘 눌러지는데, 음... 쑥TV가 왔다갔어요 하고 눌러놓을게요. 쑥TV가 왔다갔어요 하고 실시간 방송 2일 후에 프리미엄인가? 미엄인가 뜨나 봐요 땡큐 금방 친구가 링크 올렸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친구가 시, 그 실시간 방송 그게 떠요 그러면 한번씩 인사만 해주고 나오세요 <웃음> 알람 누를 수 있으면 알람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땡큐, 땡큐입니다 네, 그러세요. 야니트브님아기가 중요하죠. 얼른 갔다 오세요. 걱정 마시고 갔다 오세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손옥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쑥 t v I love you 마켓이라서 제가 I love you를 많이 외칩니다. 사랑합니다를 많이 외칩니다. 야니트브님 다녀오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걱정 마시고요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아기공룡둘리TV님 어서오세요 요리보고 조리받아 <웃음> 알수없는 둘리 <웃음> 반갑습니다 I love you 땡큐 you. 제가 스페나를 드리는 이유는 음, 이모티콘이 많이 올라오면 숨겨져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음, 부담 같은 거안 가지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어, 뭐 웃음코드가 터지면 빵빵 터지면 웃어주시고 <웃음> 땡큐입니다. 서록자님 어, 그리고 달달랍백조 마리쌤님은 이제 초보시라서 어, 아는 것도 조금 필요하시고 막 그러시면 이제 제가 조금씩 차차 또 가르쳐 드리기도 할게요 가끔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닉네임에 빨간거 이게 찬지 제가 자세히 못봤는데 어... 헬로 터키거든요 메르 히바 <웃음> 큐트걸 큐트걸 마간당 핫뿐 알러뷰 마할키떡 마할키타뽀 <웃음> 필리핀 말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큐뚜가큐뚜가아 <웃음> <웃음> 그래요? 여기 채널 링크 올리시는 분들 많으니까 같이 또하이를 치시면 다한 번씩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세요. 나 왔다 갔어요 하고 처음이시면 손도 잡으시고요. 그러라고 제가 여는 겁니다. <웃음> 제가 그러라고 여는 겁니다. 음, 어 터키 오빠 하이를 하세요. <웃음> 터키에 계시는 어, 어 헬로 터키 오빠. <웃음> 벨로 토키오빠 마리쌤은 제가 구독했고요 지난번에 또 음, 영상도 봤고요 우리 큐투걸 I love you, 땡큐 you. 음, 마할기딱 미나 마할기딱 미나 마할키타. 신영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할키타, 서브라 메인,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서무사랑. 마할키타. 기타. 마할키타야, 끼타야. 내가 알기로는 끼타라고 써져가지고. <웃음> 한국어로 이렇게 써졌을때는 키따 키따 말 키타 키타 <웃음> 서브라 메이드 땡큐 큐투걸 바비 바비 노트님 제가 구독을 해드릴게요 좋아요도 눌러드리고 제가 체크까지 해놓고 나올게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영상 봐 드릴게요. 바나나를 드린 겁니다. 커피도 한잔 놓고 왔어요. 음, 감사합니다. 홍대 달린 홍데렐라 탁구님은 밤새도록 탁구를 치시더라고요. <웃음> 실, 실시간 방송인가 봐요. 티파니 라이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I love you. 어, 쑥티비 I love y o 마켓이라서 I love you. 사랑해. <웃음> 그런답니다. 땡큐. 채널 링크 올리는 방법 하이. 한글 하이 영어로 하이 h i h i <웃음> 반갑습니다. 아, 쑥다육 TV 영어까지 다 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쑥쑥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쑥 님. 한글 하시는 분들은 그냥 쑥님 이렇게 부르세요 그냥 쑥다육까지 안 쳐도 되고 쑥. 아니면 쑥 TV 그냥 한글로 쑥티비로 쓰셔도 돼요.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영화까지 다쓰시려 그러면 글자가 길잖아요. 그래서 짧게 짧게 부르시면 됩니다. 음, 외국인 친구들은 저를 뭐라부 불러면 쑥티비, 쑥티비. <웃음> 저는 쑥티비인데. 제가 이거를 치는 거에 따라서 쑥이 나올 수도 있고 쏙이 나올 때도 있고 쑥쿠가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 수쿠라도 나고쑥쿠쑥쿠 쑥우. TV로 나옵니다 쑥쿠 TV로 나와요 신영상님 제가 그핫 이거 스패너를 드린 이유는요 하트 같은 거 날릴 때 숨겨져서 드린 거니까요 뭐 매니저 하라고 드리신,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트를 많이 올리면 숨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I love you. Thank you.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홍대렐라니 그러면 그분한테 갔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 체크 모양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숲TV면 저는 이렇게 이제 숲TV를 이렇게 쓰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하트 하나에, 바나나 하나에 체크를 해서, 요렇게 제일 최근 영상에다가 이제 올리거든요. 한번 좀 이따 올라가면 보세요. 그거 파랗은거 체크 체크를 딱 하는 거예요. 공유 완료라고 쓰세요. 그 던을 했다고 공유 완료를 쓰세요. 영어로 써도 되고 한글로 쓰셔도 되고 이거 체크를 하면 던 했다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얘네들이 음, 구독을 했는지 아니까 그리고 어... 음, 라이프, 볼륨, 뮤직, 컬렉션, 베제프 타이닉스 채널, 땡큐, 알러뷰, 마할키타, <웃음> 마할키타, 미나 마할키타, <웃음> 땡큐, 감사합니다. 음, 또, 친구 한 분이 오셨는데요. 헬로우 나치취미 아코 파사이 땡큐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코? 와그문화? 뭔 소리지? 사랑당신 쑥 뭐야 I love you, thank you. 사랑 당신 쑥 TV. Thank you, I love you. 음. 너라고 썼는데 못 봤어. 제대로, 뭐라고 썼나? 땡큐 <웃음> a n k you, cute g i r Thank y 사랑해요. 사랑해요. 큐트걸, 큐트걸. 어, 하이를 치시면 링크가 올라가죠. 응. <웃음> 내가 생각하길래 제가 뭐 감히 이런 말씀들이. 그렇지만, 음, 민네미 길어요. <웃음> 아, 귀여운 소녀, 아유, 귀여워. <웃음> thank you, thank you, I love you. t h a n 큐트걸 큐트걸 땡큐 음 오빠가 셨나 <웃음> 터키 오빠가 셨나 음, 볼륨 나이프 컬렉션 마간당 하푼 뽀 <웃음> 지금 딱 맞나요? 마간당 하푼 뽀가 음, 5시 이후가 갑이죠? 마간당 갑이죠? 한 6시부터 갑인가요? <웃음> 마간당 갑인가요? 그 시간대를 모르겠어요 5시 반부터인지 6시부터인지 <웃음> 아 그렇죠 제가 열심히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한국분도 가고 시간나는 대로 들리고 다 유치인이고 한데 안 들릴 수가 없잖아요 샘나세요? <웃음> 샘나세요? <웃음> 아 티파니 나이프님 초비님이 손잡으셨대요 귀여운 치구. 큐트 t 땡큐 레드로사. 땡큐 a n k y o 마간당 합분포. 마간 Thank you, I love you, I love you, thank you, super mega mega love love. 마할 깨따, 미나마 할 깨따. 터키 오빠 가셨나보다. 요요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mega mega love love. <웃음> 이제 빵 바꿨죠? 나팔 배고픈데 내 들어서 배고파요 <웃음> 내 들어서 배고파요 디파니님 달라백조님이 유치인 하셨대요 음 <웃음> 내가 미쳐 <웃음> 귀트가귀트가 I love 큐 o u 귀가 사랑해요. 슈퍼 메가 메가 로브로브. <웃음> 눈물 날라, 그런다 누구요? 누가 짝꿍인데? 짝꿍 누군데? 나요요님은뭐 남자친구로 사랑하나? 친구 친구 마이 프렌즈 <웃음> 마리님요? 마리님이 누군데? 마리님이 어디 있어? <웃음> 마리님이 어디냐고? <웃음> 소다마소다마소다마 <소담아? 소담아? 소담아? 웃음> 천천히 가셔도 되고요 뭐 금방 가셨다가 풀리면 또 손잡고 하시면 돼요 컴퓨터로 해도 되고 음, 아까 구독 풀린 분들 제가 다시 다 구독 눌렀고요 백조처럼 우아하게 춤추는 아이를 아까 깔았는데요 음. 다육이요 좀 이따 할 거예요 어, 며칠 있다가 며칠 있다가 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다육이를 큐트걸 <웃음> 큐트걸 고마워요 누구시지 헬로 나이치미츠 땡큐 레이큐투 사칼란 레이큐투 <레이쮸트> 사칼란 땡큐 알러뷰 채널링크 하이 채널링크 hi 하이 채널 hi. Hi. 올려주시면 됩니다 하이 서로 서로 손잡으시라고 제가 또 이렇게 여른 거고요. 디파니 라이프님은 저 유친이시고요. 음, 저번에 했고요. 구독. 누구야누구야아누구야레일런 아우, 내가 미쳐 아우, 땡큐 땡큐 아우, 네오 땡큐. 아우, 미치 아우, 미 아우, 귀투걸 그냥 있어요. 괜찮아. 얼굴 좀 보게 와서 있어요. 얼굴 좀 보게. 귀투걸 I love you. <웃음> 얼굴 좀 보게 와 있어요. <웃음> 아우, 레드로살, 어, 쑥티비 왕빵 주세요. <웃음> 왕빵. 나주리고 왔어요. Hello, n <laughs> i c 마쿨리, 마쿨리 닷코, 전 전준, 로버 마쿨리 닷코, thank y o 메가 메가 러브 로브 막글리다, 고 자주 봐야 얼굴을 익히기 때문에, 제가 이 닉네임이라는 걸 외워야 되잖아요. 소다 so 맘, I love you. 사랑해, 따랑해, 따랑해, 따랑해. 하이 치세요, 그냥. 하이. H-I-만. H-I. 그냥 한글 하이 하셔도 되고. 그러면 채널 링크가 올라가요. 영성님. 오늘 배고프다 그랬는데 빵안 주네, 오늘. <웃음> 오늘은 빵을 안 주네? 왕빵을 안 주네? 내가 가서 맨날 반납을 해서 그런가? <웃음> 마쿨릿 아코. 마클리 다코가 큐트걸이야. <웃음> 내가 미치고 팔짝 뛰었다니까, 지금. 마클리 다코, I love you. 우리 큐트걸께서 열심히 지금 나, 따라서 한답니다. 아니 본스키 씨가 모자 한 개밖에 안좋은다 그랬는데 모자를 세 개씩이나 쓰고 오셨어 <웃음> 요요님 모자를 세 개씩이나 쓰고 오셨어 음, 라이프 볼륨 뮤직 컬렉션 소다 so 맘 아, 앞으로 그걸로 할 거예요? 배제프님, 이제 이걸로 할 거예요? 땡큐. <웃음> 그럴걸요, 아마? 그분일걸요? <웃음> 그분일 거예요. 그분일거예요그분일거예요수다 바쁘면 이래 나는 다육이를 올려도 조회수가 안 올라가요 그걸 올리나 이걸 올리나 똑같기 때문에 조금 뭐 다육이도 올리고 나 오늘 다육이 샀어요 다육이 다육이 올해 너무 많이 죽어서 다육이 안살라 그랬는데 다육이 샀어요. 큐트걸 땡큐 큐트걸 I love you 메가 메가 러블러브 예저두 마리 있잖아요. 치치코코 저 오늘 치치코코 캐틸 타는 거 그거 캐틸 언박싱이잖아요. 캐틸 그거 지난번에 얘네들 해주니까 탈때 그때 찍어놓은 거를 오늘 올린 거거든요. 그거 언박싱, 얘네들이 언박싱 한 거예요. 캐틸이 너무 비싸서 제일 저렴한 걸로 샀어요. 원래 만들어놓은 거그 회사에서 어그 삼촌이 만들어줬는데 얘가 그 CD로 만든 거라서 옆에가 무거워요. 그래서 아기 때는 못 모르고 막 탔는데 근데 치치는 못 탔어요. 왜 그러냐면 코코가 지거라고 건드리지도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빠라서 참았어요. 치치가 근데 요번에는 타더라고요. 요번에는 타요. 치치 코코 치치가 큰애 남자애 코코는 여자애 우리 치치는 그한 일주일이나 된 애가 왔었을까? 눈도 못뜨고 왔었어요 그발 담그고 밥먹는거 있는데 우리집에 조그만 종재기라고 그 간장종재기라고 있는데 거기다 밥을 주는데 발을 거기다 담궈서 아주 거기 기어 들어가겠더라고요 애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럴 때 왔거든요 그 유기묘 센터에서 데리고 왔거든요 많아요 우리 치치코코 항상 내가 그 짧은 영상에도 항상 그제 채널 그 홍보할 때 항상 넣는데 짧은 영상에 사진으로 같이 이렇게 넣어서 홍보 하거든요 짧은 영상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놀아주는 영상 실방도 있고 뭐 제가 따로 채널을 만들었었는데요 그게 잘 운영이 제가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만들었다가 그냥 거기 영상이 한 다섯 개 있어요 근데 안 하고 있어요 내 들어서 빵줘빵빵 주세요 큐투걸 땡큐 y 러유 바나나 나도 사랑해 큐투걸 사랑해 예 <웃음> 네. 지치는 그리고 장애가 있어요 무슨 장애냐면 아기 때부터 얘는 울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그 잘 울질 안해서 그냥 순한가 보다 했는데 좀 커도 잘안 울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가 이제 코코하고 나하고 자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치가 이제 아빠하고 자니까 엄마를 이제 뺏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안 와요 아빠한테 가서 달라 그러고 막 그러지 예 네, 순놈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 다안 남인 줄 알았어. 그래갖고 옛날에 그 뭐야 옷 주, 저기 준 것도 여자 걸로 주고 그때는 여자 같이 생겼으니까 이쁘니까 귀여우니까 아기니까 잘 모르잖아요. 남잔지 여잔. 근데 나는 딱 보니까 남자더라고. 여기는 건강하고 뭐든지 다잘 먹고 순대 그 사오면 간, 허파 이런 것도 먹고 닭고기도 맨날 지네 아빠가 삶아주고 깡통도 먹고 사료도 먹고 추루도 얘네들은 잘 먹어요 근데 코코가 입이 좀 짧아요 코코가 그래서 많이 안 크고 반이나 작아요 지금 처음에는 코코가 컸는데 지금은 작아요 몸무게도 엄청 안 나가고 치치는 무겁고 치치는 뭐든지 잘 먹어요. 치치 요요 요요가 자기 고양이구나 요요님이 요요가 아니고래 <웃음> 고양이 이름이었구나. 음 우리 치치 이제 울기 조금 하는데 어떻게 오냐면 아, 아, 이렇게 울어요 아, 아, 이렇게 울어요. 우리 코코는 조금 귀엽고 애교도 많고 제가 이렇게 댓글 달고 있으면 전화기 치우고 지하고 빨리 밖에 나가서 빗어주라고 막 델고 나가요 빨리 따라오라고 그리고 머리로 이거 핸드폰 박으면서 뽀뽀를 해대고 코코는 그렇게 애교가 많고 치치는 이제 진의 아빠한테는 애교를 많이 부려요 아기때는 치치가 애교가 저한테 많이 했는데 코코한테 뺏겨가지고 엄마를 뺏겼잖아요. 그래서 잘 안하더라고. Hello nice to meet y 미추또 땡큐 알러뷰 아 영어로 해야 되나? 아니구나. 리자 오브 메가러브 메가러브 메가러브 큐톡은 <웃음> 아니에요? 메가러브? <웃음> 빅 오프 메그 러브 러프 <웃음> 오프 메가 사랑을 외침 <웃음> 아, 쑥TV 알럽이 마켓이라서 그런 겁니다 <웃음> 쑥TV 알럽이 <알러비> 마켓이라서 그럽니다 <웃음> 땡큐 음 메가 메가 슈퍼 슈퍼 알럽이 이거 메가 메가메가 러브를 인도 친구들이 잘하는 거죠. 메가메가 메가 러브를. 저는 슈퍼 알러브라 그러지 어, 쑥티비 슈퍼 알러브마켓. <웃음> 알러브마켓. 쑥티비 알러브라켓. 큐트걸이에요? 아니죠? <웃음> 내가 하도 헷갈려 지금 큐트걸 여기 있네? <웃음> 땡큐 큐트걸 사랑해요 아이고 사랑에 빠졌네 사랑에 빠졌어 <웃음> 쑥티비한테 사랑에 빠졌대요 마할 스토 뭐야, 자부로고, 자부로고, 자부로고, 자부로고, <웃음> 귀여운 누가 쓴 누가 쓴 TV.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요 영어로 다시 쳐봐야 되겠다. 영어로, 영어로. 맞는지 모르겠어. 영어 는？안 나오네. 왜왜와와와 <웃음> 코코 여자 치치 남자 안 나오네. 신영 성님, 감사 합니다. 즐거운 어 불금 되 세요. 감사 합니다. 모니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 love you, thank you, 메가 메가 너브 너브. 아우, 목이 자꾸 잠기냐? 둘다 했어요. 둘다 했어요. 제가 얘네들 키우기 전에 그 러시안 블루를 키웠어요. 아기 때두달된애기될고왔나 근데 얘하고 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애가 어느 날그 제가 병원 갔다 오고 나서 그 내가 그 옷을 꿰매고 실을 놔뒀는데 그 실을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장이 폐색돼 갖고 갔어요. 라니파니 헬로 나이츠미츄 땡큐 알러뷰 메가메가 러브러 슈퍼 알러뷰 슈퍼 알러뷰 자꾸 목이 막 잠겨가지고 라니파니 땡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음, 두살못 돼서 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양이를 영상에 많이 올리고 같이 이렇게 앉아갖고 분갈이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 방송을 또 쉬었었어요. 아, 지금도 생각나고. <웃음> 마음이 먹먹해요. <웃음> 네, 부지, 부지로 그랬기 때문에. 근데 조심한다고 해도, 얘네 또 코코는 어쩌냐면요. 그냥 아무거나 막 주워 먹어요. 못하게 해도, 막 비닐로도 막 씹어 먹고, 막, 날리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음, 세월이 흘러도 걔를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이뻤거든요. <웃음> 헬로 l l 나이치 미치. 허스트, 그 사랑한 그녀는 또한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임의 의미? <웃음> 누구지 또? 안되는데요. hello, nice to meet you. thank you. 아, 이게 이렇구나.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쇼티비가 잘못했어요. 분위기 안 망쳤어요. 괜찮아요. 뭐. 루가 큐트걸 고마워요. 결혼 배, 결혼 배 브이 로그인가 채널 미국에서 만난 아니 레드 로살 방에서 만난 것같 은데, 결혼 배 된장, 된장 형 제는 또뭐 예요. 된장 형제는 뭐야? <웃음> 티파니 라이프. 오늘 하니까 안되는구나 Thank you, I love you. t h 번역이 안될 때는 I love you. t h 내가 내가 너무 너무 내가 <웃음> 너무 너무 얘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아재 밥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가야 되는데 요즘에 외국인 친구들이 늘어나서 거기 쫓아다니느라고 조금 소홀했어요. 조금 이해해 예 주세요. 아직 친구들을 얼굴을 익히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실방도 열고 얼굴도 익힐 겸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드로셀빵 주세요 왕빵 <웃음> 왕빵 주세요 반납할까봐 안주는거예요? 반납할까봐 안주는거죠? <웃음> 큐트걸 고마워요 아, 메뉴팔캣 땡큐 y 라뷰 땡큐 thank 땡큐 you, thank you. 얘는 새소리도 나네 목이 안 잠기면 노래도 불러주려 드릴라 그랬는데 목이 자꾸 잠겨서 노래는 못하겠네 <웃음> 메뉴 팔게 요즘에 너무 너무 감사해요 땡큐 그 모자 쓴 메뉴 팔게 모자는 저번에 레드 로살도 썼던데 <웃음> 레드 로살이 이상한 걸 하던데 이상한 걸 하더라고요 하이를 치시고 땡큐 메뉴팔켓 영상은 5일전에 올라온거는 봤구요 네 감사합니다. 음악이 졸리신가봐요 <웃음> 감사합니다. 음악을 신나는 걸로 틀어야 하나봐요. 음악을 바꾸겠습니다. 가방이 어디로 갔지? 방이 들어갔니? 부장님이 좋은 노래가 없어요 별로 좋은 노래가 없어요 아 미국 아우 감사합니다 굿나잇 <웃음> 굿나잇 노래를 차분하게 그냥 한다고 그걸 든 건데.